오늘은 이런 페인트 마크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단차가 느껴지는데 유분이 좀더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페인트 마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였을 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지. 스크래치어서 페인트가 안 완전히 까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그 부분은 샌딩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의가 싫지만 3 0 0 0방짜리 샌드 디스크로 금방 없앨 수 있는 필요할 것같고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신 다음에 손으로 살살 문질러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워지죠. 이 투명 도장면에 이제 이 페인트가, 다른 차의 페인트가 묻으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은 도장면이 이제 부분적으로 스크래치가 났지만, 이런 페인트 마크는 3,000방짜리, 3,000번짜리 사포로 쉽게 지우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페인트 마크가 많이 있었던 자리다. 마찬가지로 이런 하얀색 부분들, 마찬가지로 지워주시면 되고, 좀큰 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두껍게 묻은 부분은, 좀 오래 문질러 주셔야 페인트 마크가 지워지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워주시면 돼좀 이제 샌딩을 하시다가 뻑뻑한 느낌이 드시면 다시 비눗물을 뿌려서 샌딩을 해주시면 되고 비눗물을 뿌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크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이 닿는 것이 그 장면을 부드럽게 샌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샌딩을 하시면 이쪽 부분이 깔끔해졌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샌딩을 한 뒤에 어, 손으로 컴파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테이프 마크가 지워졌는데요. 보시면, 3,000방짜리 이제 스크래치가 뿌옇게 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컴파운드로 문질러 주시면 되고, 집에 이런 컴파운드가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마트에서 이런 컴파운드 차량용 컴파운드를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에 묻히셔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양을 덜어서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 아까 3 0 0 0방짜리 샌들 디스크로 문질렀던 부분을 이렇게 뱉기듯이 힘있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000방짜리 사포는 굉장히 고운 사포이기 때문에 손으로 컴파운드를 하셔도 3000방짜리 사포 스크래치들은 이런 식으로 네, 지우실 수가 있고 이런 군데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래치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페인트가 이미 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도색을 하지 않는 이상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싫으시면 네, 터치업 페인트로 이렇게 찍어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